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Dsum 함수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건을 A12부터 13셀에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점 동부를 블럭 씌워주시고 Ctrl-C 복사를 하시고 A12셀에서 Ctrl-V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글꼴이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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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말합니다. 지점부터 끝까지 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필드는 지점에서 합계로 구할 거면 지점 이름에서 합계로 구할 거면 이름 매출액에 합계로 구할 거면 매출액 순위에 합계로 구할 거면 순위입니다. 저희들은 매출액에 합계로 구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파란 범위에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이기 때문에 3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콤마 조건은 지점이 동부이기 때문에 범위 설정해 주시고 가로를 닫으면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동부 지점의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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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100원이 올림이 돼서 1000원이 됩니다.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상여금이 1200보다 큰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count ifs, 가로를 열어주시고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상여금이 12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상여금의 범위를 씌웁니다. 콤마 sum ifs, count ifs, a v e r a g ifs는 조건에 반드시 쌍따옴표를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크다 1200000 0 적어주시고 쌍따옴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의 앞뒤로 반드시 쌍따옴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콤마 두번째 조건은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기본급에 먼저 범위를 씌워 주시고 콤마 두번째로 쌍따옴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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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를 치시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수는 3명이 됩니다. 이제 끝에 명자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뒤에 AND 연산자 쌍따옴표 명을 해주겠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3명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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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열어주시고, 인덱스 넘은 위치 값을 말합니다. 1이면 value1의 값을, 2면 value2의 값을 적어줍니다. 콤마를 해주시고 적을 때는 상단에 함수 삽입을 클릭해주시면 작업이 편하기 때문에 함수 삽입을 클릭하겠습니다. 밸류 1에 쌍따옴표 없이 그냥 남이라고 입력하고 키보드의 탭 키나 아니면 밸류 1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생깁니다. 밸류 2는요. 밸류 3은 남, 밸류 4는 열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생기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c h o 를 사용할 때는 fx 를 눌러서 작업하시면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생성되기 때문에 편합니다. 하기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시면 3암이거나 1이면 암이 됩니다. 2 또는 4는 여가 됐죠? 똑같은 문제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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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반드시 쌍 따옴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또는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5화를 적겠습니다. 가로 열어주시고, 뒤에 콤마를 찍어주시면 또는이 됩니다. 그러면 1 또는이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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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 어류 바로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정확하게 값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